안녕하세요 스케이트보드 강사 김서중입니다 오늘도 메일이 왔습니다 오늘 메일에는 키플립을 피드백해달라는 분이 계셔서 영상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잠실에 살고 계신 이유찬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보드가 발아래서 도는데 뒷발만 착지가 됩니다 앞발도 착지하는 연습 방법과 문제점을 알려주세요 어 잠시만요 보드가 발아래서 돈다고 하셨네 이거는 발아래서 돈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뒷발보다는 아래에 있겠지만 앞발보다는 위에 있죠 이건 발 아래에 있는게 아닙니다 발아래서 돈다라고 하면 반바퀴 돌고 보드 위에 착지하면 발아래서 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뭐 그거는 그렇다치고 저도 옛날에 읽었거든요저한 제가 처음에 키플리 연습할 때한 6개월 동안 이 상태에서 늘지가 않아가지고 키퍼린 타는데 1년 넘게 걸렸습니다. 제가 이거 연습 방법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하도 많이 겪었기때문에 두번째 영상 음.. 예 똑같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스탠스가 조금 좁네요 조금 이것도 좀 고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키퍼린 나갈때 발을 아래로 찹니다. 아래로 차고 지금 킥 나가는 방향이 노즈로 나가는게 아니라 이렇게 컨케이브 웨이브 쪽으로 차죠 노즈로 나가야 됩니다 여기서 여기서 요렇게 요렇게 나가야 돼요 지금은 영상에서는 요렇게 나가거든요 발이 보드를 눌러서 돌리게 돼요 누르는게 아니라 이렇게 약간 약간 앞쪽 약간 하늘쪽 약간만 그렇게 차야 돼요. 이 무릎이 아래로 펴지면 안 되고 차고 더 들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차고, 대기능장이나 차고 더 들어야 돼요. 이거 연습 방법을 제가 알고 있어서 연습 방법을 바로 알려드릴게요. 이거대로 하시면 바로 타실 거예요. 킥플립을 연습하시는 대부분의 분들께서 지금, 어, 이유찬님과 같은 현상을 겪으실 겁니다. 저도 진짜 많이 겪었고, 얘기 드렸다시피 저도 뒷발만 올라가가지고 1년 넘게 걸렸습니다. 첫 번째 문제가 앞발이 차고 나서 차고 이렇게 아래로 내린다는 거예요. 차고 위로 올라가서 타야 됩니다. 저도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금방 전 다치신 않한테 이렇게 이 경우는 이렇게 밟을 수도 있어요. 그럼 발 다치겠죠. 이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이게 발 밑에서 돈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반바퀴만 돌려서 탈줄 알면 좀만 연습하면은 한방에 돌려서 다탈수 있습니다 차면서 더 들어야 돼요 더 스냅을 빨리 차면서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서 차니까 내리는 거예요 올라가서 차니까 내리게 돼요 올라가면서 차야 돼요 어, 타이밍이 늦다는 얘기입니다. 차는 타이밍이 들고 차려면 몸이 그만큼 위로 점프를 더 해야 돼요. 그러면 그만큼 키플립이 더 높이 뜨겠죠. 그러면 키플립이 진짜 오지게 높게 뜹니다. 지금 이 방향으로 이렇게 차는데요. 이게 아니라 이렇게 앞으로 차야 돼요. 앞으로 뒤로 차면 키플립이 차고 다시 돌아와야 돼서 공중에 오래 떠야 되거든요. 모양도 이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야 돼요. 데크에 열로 차는 게 아니라 이렇게 차야 돼요 위로. 데크에 노즈 쪽으로 탈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연습해야 되냐면 키플립을 연습할 때 스탠스를 이렇게 잡지 말고요 최대한 넓게 잡으세요 최대한 마운틴 볼트를 이 하드웨어를 완전히 다 가리고 연습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럼 발목 스냅을 제대로 뿌릴 수 알게 됩니다. 이 연습 방법이 좋고요. 자 여기서 키플립 이볼게요 이 방법으로 스냅을 연습하시면 되고 스냅이 어느 정도 되면은 올라 타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올라 타는 게잘안 되거든요 이제 올라 타는 거는 아, 뒷발 올리는 연습을 하고 그다음 앞발 올리는 연습을 하는데 뒷발 올리시경이 되니까 앞발을 어떻게 올리냐면 스탠스를 이렇게 넓게 잡고요 똑같이 중심을 살짝 뒤에 놓으면서 뒷발로 버티면서 타는 연습이에요 그러니까 뒷발은 땅에 밟는 거죠 중심을 뒤로 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많이 연습하세요 그러고 나면 양발 올리는 게좀 감이 올 수도 있는데 그래도 감이 안 온다 그럼 이 방법을 쓰세요 의자 같은 데서 자 앉아 가지고 요렇게 연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방법도 있고,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연습방법이. 자기 가슴 높이에 봉, 봉이 있으면 좋습니다. 봉에서 이렇게 팔 힘으로 버티면서 타는 거죠. 이렇게 공중에 오래 떠서. 자, 여기서 이렇게 점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점프할 때 팔로 반동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오. 그러면 공중에 오래 들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키플릿도 공중에서 다리를 오래 들수 있으니까 앞발 드는데 도움이 되세요. 오, 로드니 밀런 됐는데요? <웃음> 이런 식으로 다른 플립도 연습할 수 있어요 이 영상 보시고도 잘 안되면 어, 또 메일 보내주시고요 제가 말해드린 그 연습방법을 해보시면 아마 잘 되실 겁니다 다른 분들도 영상 보시고 잘 안되는 게 있으면 메일로 영상을 보내주세요 메일 보내실 때 본인 영상을 제 유튜브에 써도 되는지 그 여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